가자 오늘은 어디로 갈까? 가고 싶은데 있어? 산으로 가자고? 그래 지밀일부터 나와야지 돌아다녀도 시간이 남고 찍을 수가 있습니다 개토끼 산책하는 겸 해가지고 산에도 올라가고 바다도 하고 운동은 10% 먹는 게 90%인데 뭘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뭘 먹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단거 그것만 피하면 무조건 10kg 빠집니다 정말로 그렇게 딱 2주만 참아보세요 1 0 k g 은 무조건 빠집니다 무조건 조건 없이 나도 모르게 많이 먹을 수밖에 없는 게 쉽게 접하게 돼 있어요 안 들어있는 음식을 찾기가 힘들 정도로 모든 음식에 다 들어있어요 항상 음식 먹을 때 뒤를 확인하고 먹는 습관을 키우면 정말 운동 안 해도 살 빠져요 살 빼는 게 대단한 게 아니고 저도 할수 있듯이 누구나 다할수 있어요 뒤에 보고 단거안 먹는 거 그거 하나만 지키시면 돼요 뉴욕캣시야아 왔어 어. 이거 대답을 안해 카메라 꺼놨어 대답해봐 지소! 지소! 지소! 지소! 산에 빠지면 좋은 게 정상 체중이 될 수가 있어 아령 같은 것도 들고 이런 거 들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우게 정도야 풀 그만 먹어라 소여 소 얘는 풀먹으러 와요 산에 풀 속에 있다가 진드기 묻는다 가자 정상입니다 이제 내 몸이 카메라도 들고 다니고 삼각대도 들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아령은 들고 올 필요가 없긴 해요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무조건 목줄 해야 돼요 우리 개는 안 물지 않아요 작은 개라도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겁 많은 애들이 더잘 짓고 더 공격도 많이 하고 어린아이랑 똑같아요 아쉽들어 아, 어뭐 거미줄 있다 거미줄 있으면 이사는제겁니다 카메라랑 덤벨 들고 올라가는 것도 힘든데 쉴새 없이 떠들려 니까 숨이 더 많이 차는구나 이것도 운동이네 살 빼면서 근력운동을 하니까 근육이 많이 안 붙어요 근데 유지만 돼도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근육 유지만 돼도 그게 어디야 올라가면서 한번 찍었다가 다시 그만큼 내려와서 카메라 회수하고 등산을 두배로 하는 효과 다시 올라갑시다 산책을 자주 데리고 나오고 싶은데 막 여기저기 뒤집고 댕겨가지고 먹여 뭐꼭 시켜줘야 돼요 눈에 안 보이는 진드기가 굉장히 많아서 그래서 추운 겨울 보다 이런 계절이 산책시키기가 더 힘들어요 맨날 나도 맨날 힘드네 오늘 날씨가 안 좋아서 멀리까지는 안 보이네 어깨 운동을 하고 있는데 변화가 진짜 진짜 요만큼 변하더라고요 많이 물어보세요 세스 어떻게 푸는지 특별히 세스 받는 거 없어가지고 소리도 한 번씩 질러주고 그러는데 소리 지르면 좀미치는것 같잖아요 아아아아아 놀랐어? 이렇게 산에 올라와서 개토끼 산책 시키고 드론도 한번 날리고 오고 운동도 조금 하고 그러다 보면 하루 지나갑니다 저는 가만히 있어도 애가 지금 다 혼자 찍는 거예요 이제. 자기 사람 올라오면 겁먹을 수 있기 때문에 걔가 짖으면 아 여기 미친놈이 있구나 대비할 수 있게 해주는 거지 드론 한 바퀴 도는 시간 끝너 목줄 안 해도 돼 항상 내려갈 때 두고 가는 물건이 없는지 잘 확인해야 합니다 고객님 두고 하시 물건이 없나요? 빠지면 진짜 좋은 점이 땀이 너무 안 나. 정말 큰것 같아. 땀안 나는 게. 찝찝함도 많이 없어졌고 더 돌아다니고 싶고 그 오전에 등산 왔어도 저녁에는 또 항상 하던 루틴 대로 기록해놔야지 하나의 영상으로 만들 수 있어가지고 예전에 하루하루 변하는 모습이 굉장히 컸는데 살이 빠질수록 하루하루 변하는 모습은 많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. 한쪽으로 아령 들고 오니까 아, 무릎에 좀 약간 무리가 오네. 안 되겠다. 다음부터는 두 개씩 들고 와야겠다. 너 멀리 가서 놀아. 멀리 가지마 위험해 항상 거리 유지해줘야지 너 근데 목줄이 어디 갔냐? 산 위에 놓고 왔어? 아 나... 아침 아, 풀이 넘어가? 이제 아침 운동 끝나면 턱거리 하는 거 응. 영상 찍어가지고 변하는 모습 계속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 여기 뭐라 그러지 광배요 그래 광배근 광배근 운동도 해서 날개를 펼칠 거예요 하. 아, 죄송합니다 z o m e o n 가, 뭐. 가. 가. <웃음>